시윤이는 진짜 느려요 진짜 너무 느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서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느리긴 느렸어요 <웃음> 다음에는 다음에는 제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한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친구들을 믿고 친구들을 믿고 이렇게 맡겼는데 멋있었어요 <웃음> 다음에는 꼭 제가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빌치 화이팅 얘들아 잘했어 제가 달렸다면은 제가 근데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쟀을 때 50m가 6초 후반 나왔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시윤이보단 빨랐었어요. 배디 정말 <웃음> 창피하고요. 여러분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것 같고 밤부터는저 대신 성준이의 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을 봤는데 9초 때 이제 남자 아이돌이 세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세분 중에 한 명이 저 아닐까. 60m 달리기를 나갔는데 전체가 되게 느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느렸습니다. <웃음> 그래도 4등이라도, 4등이라도 저에게는 되게 좋은 기록이고 후회 없이 뛰었다고 말하면 사실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아이보드를 다시 한번더 노릴 수 있는 그런 BDC가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의 건강한테리를 많이 염려하실 아, 텐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보지 그냥 놀랐던 거예요. 정말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와주신 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팬분들에게 점심 먹기 전에 간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산타 할아버지 딱 산타 할아버지 주머니 열면은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속 a 게 r a 초콜릿, a n t a a r a b 지 Santa Arabo. Santa Arabo. Santa a r a 네, b c 여러분 이렇게 아육대에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너무 떨렸는데 저는 네. 아무것도 안. <웃음> 우리 시윤이는 <웃음> 시윤이는 달리기를 했잖아요, 60m. 어땠어요? 저는 진짜 제가 달리기를 진심으로 잘할 줄 알고 잘할 음줄 알고 결승까지 음음 생각을 해서 딱그 시나리오를 들으면 어. 네, 제가 달리기를 못 하던 못 하더만요. <웃음> 그거를 음? 21년 살면서 방금 알았나봐요. <웃음> 저희끼리 이렇게 짤 때는 다 잘하는 줄 알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최고! 정작 <전작, 전작> 달리기 <웃음> 못할것 같은 제가 시오님으 빨랐습니다. 아, 근데 잘해보여. 어 잘해보여. 아,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어쩌면 멋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그 리플라이 영상을 보니까 처음 달리기는편이멋있어가지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도시락 준비하셨잖아요. 도시락 수포도 한번 해주세요. 어떤 도시락인지. 저희가 또한박스테이크 도시락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한 박스도 내서지 않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맛있는 또한 방이 조금 시간이 지나도 엄청 뻑뻑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별 양면 스테이크를 준비했으니까 꼭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랑이 들요또 저녁도 에이. 엄청 스페셜한 거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그건저희가 스포해드릴게요. 바삭파삭그 우선 네. 간식도 맛있어요. 경정한 선배님 넣을 수 있을까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또 이런 상황이 어. 아! 네 말씀드리는 네. 순간 경제 선배님은 슈슬 섭니다. 달려갑니다. 슛! 아, 아. 너무 깔끔했어요. 아. 저가차이못막아요 아, 네. 지속적인 경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브랜뉴스 포트의 김성준이었습니다 인정었습니다 선배님 또 축구 강으로서 이제 낱낱이 분석을 하면서 봤는데 SF9 선배님, 오윤 선배님 완벽했어요 진짜, 진짜 꿀잼 경기였습니다 진짜. 아마 추석특집에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 MBC <웃음> 네, 기억해 주세요 축구 잘하거든요 <웃음> 아예 당연히 1등이죠 제가 축구는 진짜 자신이 있어가지고 요 저희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해주세요. 제 목까지 다 보고 와주셨으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해야겠죠. 하, 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있고 싶어요. 외로워요. 신찬 응원과 함성 덕분에 재밌게 네, 저 나름대로 하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힘써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저희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응원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2020 BDC의 첫 번째 아이옥 대회참가였었는데 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웃음> 힘든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진짜 TV로만 보던 선배님들을 직접 눈으로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종목들을 많이 참가해서 더 재밌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BDC 팬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출전한 종목이 없어가지고좀 심심하기도 했고 뭔가 하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아역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많은 종목을 출전해가지고 정말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솔직히 매달 꼭 따보고 싶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었고 오랜 시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역시 너무 사랑합니다. 둘, 셋. Brand new A.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